유마 대사가 던지하한 말이지 유마 대사가 마이참 법문을 해가 있고 그리 아무튼 아무리 중계일진사님도 철저한 신심을 가지고 참 일해서 말이지 아무리 대법을 갖다가 두지 예, 성찰하시면 그런 신심을 가온 니까그 법문 함께 만이면 모든 것이 확 아무튼 이전보다 번의가다 많이 업종이다 많이 무너지고 말이지 확절대오를해단 말이오. 그러한 그무엇같냐면은환동해길의 소상설이야. 예? 다 죽으면 안 됩니다. 벌떡벌 하는 말이 해가 말이지. 상설 눈이 나왔더니 서리를 갖다 놓고는 마찬가지라고 그 말이야. 아무리 눈이 많이 하고 아무리만 서리가 많이 왔더라 해도 많이 왔더라 해도 해가 많이 되면 대명께기에툭 들어가 면 그거는 뭐뭐 뭐 당장은 다 놓아 빈다는 그 말이야. 어디 뭐 자취를 가 찾아볼래 찾아볼래 선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상설화한 것은 업장에다 제업에다 비양니다 제업. 아무리 많이 제업이 많이 되면 돈이 두덕고지푸고 하더라 해도 말이야. 지푸고 하더라 해도 참으로 어이 반하되지. 반야 돼야지. 반야 돼야지. 헤이드말이야 반야 지혜, 어떻 날이 타가톡떨어갔면은그뭐 죄비고 뭐 없지. 뭐 할게뭐였냐말이야 전부 다 뭐, 눈높기 전부 다 나와 빈다 말이야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은, 실제 비결이다. 이것이라, 이걸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근본, 참여하는 거 신심 말이야 신심 철전, 신심 근본이 돼야지, 이제. 신심 근본이 안 서고 말이야아무래 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나라, 그때 이거는 한동 해결의 소상선이 아니야 자꾸 만이 어림이 덜고 말이야, 막 눈이 더쎄가이 말이야. 이 사람은 영원토록 살아가지 못해. 부사의 해탈력이야. 그것을 뭐에 카니는 부사의 해탈력이라 한다고 말이야. 어, 참으로 그는 우태, 중계를 갖다가 지어가이 말이야. 영원히 살아날 수 없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철저한 신심을 갖다 내가지고, 내가 참으로 무상, 적인 대법을 갖다 들을갔단 말이야 들어같더면확철이게치가만 들을 되면은 영웅도 짜한사행 대비지만 이것이 부사의, 부사의 해달 일이 아니냐 그 말이야. 이게 부사의 해달리라는 것은 완전히 성장하고 땜에 행사 야무기라 이 묘연한 것은 말이야. 이 묘연한 것은 자기도이권이 남을 다든지 저기 이익도 주고 하는 말이지. 이것은 참말로 무진 묘연이에요. 이없는이 묘연은 행사 야무기라 이것은 저하하모래하하하 같은 말이야 그런 참말묘대하하이 있어 가지고. 마임이 없다, 그말이다그래 흔히 내가 만드면은 영원한 생명 속에 무한 능력이 있잖아. 말짱 비웃거든, 말 저것이 미친 짓, 말이지. 뭐, 무한한 능력이, 뭐, 니가, 니부터 무한 능력, 저기, 내가 봐라. 막, 이런 식으로 나와, 말이야. 배를 놓저 적에, 저, 구업을 많이 씁니다. 구업을 많이 씁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실질로 만드면은 자기 마음 가운데 항상 묘인이 있는 말이야. 항상 묘인이 있는 이 자성을 갖다가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말이야. 어, 내가 자꾸, 뭐, 무한한 능력을 하는 내 말이 아니다. 아니라그 말이야. 이것은 내가 뭐, 빈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뚝, 누구든지 말이지. 누구든지, 이런, 이 참말로 많은 무진보고가 있어가있고 어, 다이명리 우뚝, 보배 어뚝 저, 고집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고집 문만 착, 척연 여력들이, 미래일다 하도, 항상묘용양무기야이 부사에 핫달려 거지해서왕전히우리 공부를 성취해서 말이지. 항상묘용야무기 이를 갖다가, 문화민기를 갖다가, 다 우뚝 개발을 해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성질 해야지, 말이지. 음, 카부 고불고지가 전체가 부처님이든지, 이 조사신이든지, 두웃이다 웃긴 자산을 갖다 개발할 것 때문에 여기서 말이지, 참말 항상 명예있다가말이야 항상 명예 있어 가있고, 이것은 웃 무한무기야, 무기라고 말이야다름이없다그말이야 무한한 웃긴 능력이 있어 가있고, 미래의 이다 하도록 자기들이 이익보고 일체중상에 갖기 위해서 말이지, 대략 불사할수 있는 말이지, 그런 대우 튼능력인데도 그걸 갖다 부인한 사람은 말이지, 그인한 사람을 참으로 말하자면, 이 부사에 헷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부처님 말하자면, 이 비결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것을 참으로 말하자면, 인자 중생중에는 가장 말하자면, 인자 참, 막, 아, 불상타갖고모양고 뭐 갖고 말이지, 예. 그렇다고 그 사람들 갖다 우리가 한면 뭐 상대가 있고, 싸울 필요는 없다고 말이야. 그래, 어 그것도 몰라서 그런 거지. 자기의 게 실질을 말하자면, 참말로 무진보호가 있고, 무한한 능력이 있다면 확실히 알 것임 말이지, 그 사람이 반대할 수가 있나, 그말이오 그렇지만 그걸 반대하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걸 갖다가, 모기 때문에 하는지, 결국 몰라서 능력이 맞지, 그걸 허물할 수는 없다, 이것이요. 우티 모르는 걸 갖다가 잘 우티 알게 돼야 하고, 자꾸 자꾸 깨우쳐서 말이지, 교환은 실전적 말이지, 상대를 싸아보고 감정을 낼 필요는 없다, 입니다 그러면 사사고야 하는 감사로 와. 그래, 이게 우리가 실제 있는 태도를 성취해야 말이지, 상체를 성취를 해가 있고, 어, 참으로, 이제, 이, 이제, 항산 명을 쓰는 사람 말이지. 항산미면은 그럼 생활을 어찌 해야 되냐, 이것이요. 사사, 고양을감로로 사사라는 것은 만들는 이제, 여러 가지로 취급하는데, 대개 보면, 방사, 이보 음식, 향화, 이런 겁니다. 사사를 갖다가, 여기 대표적이라, 음, 방사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보이라든지 말이지, 음식이라든지, 이 향화, 향을 올린다든 꽃을, 이런 것이라요. 사사, 고양을감사로와 사사, 고양을 말이지, 아무리 좋은 집을 줘도 좋고 말이지, 그것도 살 수도 재기 있고, 아무리 좋은 의도를 주더라, 그것도 입을 재기 있고 말이야 아무리 우트니 진수성자 주더라, 그것도 먹을 재기 있고, 아무리 좋은 행화를 갖다가 바치더라, 그걸 우리 받을 재기 있다가말이야 그걸 절대 우리 면마 상할 필요 없다, 그말이야 그러니 마침, 말량 한금도 역소득이라, 말량 하루 우트 말량 한금을 갖다가 소비를 하더라도 말이지, 이것은 돈을 부족하다, 이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은, 이 대법을 성취해서, 대법을 성취한 사람은 말이지, 아무리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말이지, 아무리 대집을 갖다 받들게 해도, 조금도 말하자면, 서 말하자면은, 과분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과분한 행차 없지, 이만큼, 가치가 있다, 이 말이요. 이것은, 가치가 있다, 이 말이지, 말이지. 내가 어떻게, 뭐, 저게, 좀, 저, 설치해지 말이지. 누가뭐지 많이 막다 노인으로 파고 지려러 가져오느라,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절대 아닌 것인데, 이 인자, 이 성취한 말, 이 가치를 말하기 위해서 말량함 력수지라그 말씀하신 것이지,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로 참말로 말량함 력수도할수 있는 말이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가진 한 사람이면은, 가진 사람이면은, 남을 놓든니 반을 한 것도 말, 저게 안 받으라고 사람이요? 안 받으라고 사람이다 그, 왜 그걸 연가심 자체도 이렇거든. 자기는 참으로 실질 로든지 항상 명리하이 대법을 성취하였고, 망고에 참, 어떤 데는 말이, 어떤 데는 이은 대돈이 됐지만그 사생활을 보면 참 기맥힙니다. 어떻게 기맥이냐면한 가지 예를 들면 말하자면은, 연가심이 그 평상 내저 먹고 사는 것도 말 먹고 사는 것도, 밭에 심은 채소는 안 먹었어요. 밭에 심은 채소는 안 먹는단 말이야 밭에 심은 채소. 그러면 샘문 채소를 심발할것 같으면 그거든자사슴수는 많이 되고 이런지 많이 했단 말이야그래저 산으로 하면서뭐안니면 상체 산채, 상체, 산채 상체 이런게나 뜯나다가 말이지 조그해우지니잘야를제우든지니말려앗다싸먹일 이랑 이런 식이지 말이지. 이런 식이지. 절대로 말하자면은 밭에 저게 심, 지문, 심은 채소도 말이지. 안먹을 마침 이런것이 철두철면 검소한 생활을 했더라. 이것입니다. 검소한 생활을 했더라. 이것이래요. 그런 사람이 뭐디 말량항함수 없으이라고 했다고, 하님 자기가 어떤, 뭐있니뭐있니가져오막 입을 딱 벌리고, 어지 먹진 않다, 그말이야그러니 이런, 가, 이런 말로 하시는 거는, 영가심 하시는 말씀은, 이 이런 대법을 성취한 사람말이야그 사람, 그 사람 가치란 말이야 가치가, 말량항함수 없으이 없어도 할 그런 것이 가치다, 이 말이지. 실은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면 말이지. 가진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영가시장 같은 말이지. 자꾸 어떻게 가난한 생활을 하고 어떻게 흔두디간발하고 말이지. 이런 생활을 다해전신 심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음 그런 가치를 가질 수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한다고 말이야. 어, 결국은 사람이 훌륭할수록 다 그냥 하심을 다 하듯이 본시안 그래요. 차나우버지만 되면은 이전에 그런 말이 있거든. 자꾸 자고저 꼭대기로 꼭대기로 저 숨나 꼭대기로 지 올라가서 말이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보니까는 차 어떻게 사람 밑도 어차발 밑에 섰더라 이것이라 발 밑에 섰더라 이것이라. 그게왜 그러냐면은 말이지, 사람이 위대해지고 위대해질수록 결국은 하심한다 이 말입니다. 하심한다 이 말이라. 하심한다 이 말이라. 그래서 말량항암부터 사사고양 뿐이 아니라 말량항암지역수단 그런 곳이 큰 대법을 성취한 사람일수록 이 사람은 철두철면 금방 생활 하고 말이지. 이래 하지. 절대로 금방 이게 뭐디가져오는 먹자 하는 판이는 아니더라 이것이요. 이 가치로 있는 말면 돼야. 잘못하고 만이 먹자 하면 큰일 하지. <웃음> 붕골세중미적순이 말이지 예? 이것을 갖다탁 웃으니 이 법을 대법을 성취하는 거 보면 말이지 예? 법을 성취하는 거 보면 이 은혜는 은혜는 붕골세중미적스요뭐좀대하심그말씀 안했어 예? 천문인는 공부한다 이리 하사다 보니깐 오메일이 대단히 이걸 가입고 공부라고 설지 샀다 말이지 설지 샀다 결국은 부처님이 오메일이 말이 부처님 말씀이오르갓팀내병 곤채 네 되기고 이런 식으이 나왔거든 그렇게 반대를 하사다도 실지 오메일이 탁대보이 말이지 참 부처인 비밀마것같어 뭐지 자기가 이런 대법을 성취할 수있냐 말이야. 그래서 참말로 봉골쳐진 꼴을 뼈를 갖다 가라가 가리를 내고 말이야. 몸을 다 부사 많이 가리를 내고 이러더라 해도그은리는다 갚을 수 없다 이 말이야. 다 갚을 수 없다 그 말이야. 그래 참으로 인자 말요한것터 역수도 한 그런 대구든지 참말로 에? 저게 음 큰범만 성취한 것이 아니라 에? 그 은미를 갖다 찾아볼 것같으 말이야. 그참 부처님 은내든가 조사님은제든가그은혜는 풍골 세신을 해도 이걸 다 갚을 수 없다, 이것이라. 이것이 마침, 우리가 만 등하는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참말 풍골 세신을 하더라도, 이대부 배워야 되고, 대부배 대봐야 된다 말이야 설사 풍골 세신을 하지 않고, 그냥 좋게 배웠더라도 말이지, 그은혜는 풍골 세신을 해가 갚을 수 있는 말이야그런 철두철면 신심을 가져야 된다, 이말이라 이건 거다 공부 성취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공부를 갖다가 지금 배워간한 사람한테도 해결된다고말이야 그 어, 아까도 말했지만 공굴 배워로 간 사람은 참말로 위문망고 해가지고 예, 법을 위해서 몸끼니 집히고 어, 분골세신이되도록해도 어떤지 공굴 신심을 내고 공굴 배워야 되고 말이지 다 배워놓고 나면 은 말이야 참으로 그 은내는 참 백골 남매야 백골 남매는 말이야 별를가는 음, 애들 그다 갚을 수 없으니 마지 우리가 이 참말로 소중해얘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지9 0 0여백의 얘기라 그 어째그러냐면은 이 특히 귀중한 법문라는 것은 말이야 법무 행 것은 보통 무슨 말 한마디나 하나하나씩 좀 말해야 되는 같이 있다면 은 같이 있다면 이거는 저 우리 천억 배우지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보통 우진이 그 그뭐 비례가 안 되고 말이지 이 법무 가치라든가 이 법부 가치라는 것은 일고 여유 차백이여이한우이말 한마디에 말하자면 땀 뿌러뿌러 놀 여러 천만 배의 말이지 가치에 신기하나 실제에서 우리가 이 법을 갖다 믿고 이 영가치 무진이 자기 법무를 잘하는 거아니라 잘라 한 가지, 중생이 하도 못알아도고괴상게 말이지, 실제 이런 가치 있는 줄을 갖다가 소개를 해줘야, 아, 참으로만, 그렇기만안되 이, 이, 보통 우리가 똥찐 줄알았 말이야, 똥찐 줄 알았단 말이야. 똥띠인 줄 알았다고, 발로 턱도 차나잇비는 되거든. 보통 안 그래. 이거, 이 정도가, 정도가 그거 무엇이겠네. 만날 봐요, 뭐, 야구인선는 민선이 알수 없단 말이야, 어? 그만, 만참으로 뭐, 저, 똥찐이 차나잇비지, 훌�� 차나잇비지, 발로 차나잇비는 인 식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건 모른사람입니다 그만, 모른 사람이거든. 입 응? 그런데 실제 이거 내가 알고 보고 되면은 붕골 세진 미족수 하는 이런 단지 큰만 은혜인데 어째서 그러냐면은 이열의 비결이라는 것은 말이야. 아무리 국중제를대중제를 지은 사람이라도 부사의해탈력에대해서일초진열의제 구경자를 갖다 완전성취에서 항상 묘효을 갖다 미래의 위로 다 하도록 대차유자제한만상황할수 있는 말이죠. 이런 큰 길이 다 갇혀있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19초에 여베게지야여배게들니 여배제지 마침 우리가 절대로 등하인 생각하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로 가든지 네 예, 그치 금주까지 먹어 말지 참을 우지 우튼 자기 우튼지뭐안되면은음 저기 예, 오장육부는 다 소진이 생해가 있고 이 말대로 공부를 부질부질해야 있고 얼른 우지 공부를 석취한다 말이야 그 공부를 얼른 성취해서만은 자기만 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을 고받는 헤매는 말이지 이 일체 중생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바른 길로 끄고 말이야 바로 우지제도를할거 아니냐 이것입니다